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울진군의 다양한 소식들을 모아 전해드리는 울진방송의 2021년 3월 넷째 주 주간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에 있었던 주요 소식들입니다. 이번주 첫 소식입니다. 울진군의회는 지난 24일 제245회 임시회를 개회했습니다. 또한 지난 10일 1억 원 상당의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이세진 울진의회 의장에 대해 대군민 사관문을 발표하고 장시원 의원을 위원장으로 윤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전격 구속된 울진군의회 이세진 의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놓고 울진군의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국민들의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울진군의회는 24일 오전 1 1시 열린 제24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를 공식 구성했습니다. 이날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안한 강달 의원은 울진군의회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 여부에 건을 공정하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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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결과는 동해안의 지형적인 영향과 전국 최대의 금강소나무숲 등의 자연환경과 지난해 13억 원을 투입한 전기자동차 보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도시미세먼지 안심공간 조성 등의 사업을 펼친 결과이며 금년도에는 25억 원을 투입하여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메이선에서는 울진의 자연자원과 국내외 대기질 관련 최신 트렌드를 반영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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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한 명품 청정 도시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울진군은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생활 SoC 복합화 사업을 통해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울진군 가족센터 및 주거지, 주차장, 건립,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 보고회와 주민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울진군은 지난 19일 주민협의체 위원들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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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센터란 가정문제 의 예방과 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제공과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과 상담, 홍본역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최근 위기 가정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위기 가정 내 아동학대 조기 발견과 학대 피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울진군 위기아동 원소톱 통합복지서비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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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가정 등 분야별 전문 서비스를 동시에 지원하게 됩니다. 전창걸 울진군수는 아동학대의 대부분이 가정에서 발생하므로 사례관리 부서 간 긴밀한 협조로 관내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계속되고 있고 개인 간의 방역이 철저히 지켜지고 있는 가운데 WK 뉴딜 국민그룹에서 울진군의 덴탈마스크 30만장을 기탁해 하제가 되고 있습니다. 울진군은 지난 18일 더울 케 k 뉴딜 국민그룹에서 덴탈마스크 30만장을 기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전달된 마스크는 울진지역 사회보장협의체에 지정기탁되었습니다. 울진군은 기탁받은 마스크를 관내 의료기관과 복지시설, 단체 등에 전달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더블유케인 유딜 국민그룹의 이번 기부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이루어졌으며 울진군 외에도 남원시와 당진시, 충주시, 진도군, 신안군 등에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블유케인 유딜 국민그룹은 금융사업과 민간 무역 사업을 수행하며 전국의 200여 개 공장에서 마스크를 인수해 국내외로 유통하는 전문 업체로 수익금의 10%를 기부활동에 사용해 사회취약계층의 복지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박항진 총재는 장애인과 취약계층, 사회소외계층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의 기여항공을 인정받아 한국신문방송인클럽에서 주최하는 2020대한민국 사회발전대상, 사회봉사부문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박항진 WK211 국민그룹 총재는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19를 다 함께 잘 이겨냈으면 좋겠다며 이번 마스크 기부가 코로나 위기에 극복의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윤은경 복지정책과장은 지역의 감염병 예방에 큰 도움이 되어주어 감사드리며 국민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필요한 곳에서 유용하게 쓰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9일부터 울진군 간에의 말해간 실내에 게시되어 있는 태격기를 정부 표준 권장 형태인 족자식 태극기로 전면 교체하였습니다. 울진군은 지난 9일부터 울진군 관내에 마을회관 실내에 게시되어 있는 유리액자 태극기와 규격에 맞지 않는 태극기를 정부 표준 권장 형태인 족자식 태극기로 전면 교체하였습니다. 유리액자 태극기가 일제 잔재라는 지적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는 족자형 디자인을 만들어서 권장하고 있으나 인식 부족으로 인해 잘못된 태극기가 마을마다 걸려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울진군은 관내 전체 270개 마을에 관해 실내 개시용 태극기를 전면 교체했습니다. 원래 태극기가 유리 액자 속에 있는 태극이 아주 오래된 얘기. 야 저기 우리 그약한 15년 전에 이거 그 옛날 동해관에 있던 걸 이사하면서 이로 옮겨왔어요. 그래서 어, 태극기가 너무 빛이 바래가지고. 어떻게 색을 하나 할까 싶었더니 이 태극기를 함부로 또못 하겠더라고 어떤 국가의 어떤 그 정부 그 지정 국기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걸 고민 고민을 하다가 있었는데 이 차에 바로 그올 초에 그 울진군에서 그 전체 우리 울진군 마을마다 이거 새 국기를 이렇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태극기를 이렇게 다시 해 주니까 보세요 청색 어, 붉은색이 선명한 거 얼마나 깨끗하고 좋아요. 옛날 유리에 가려 가지고 빛이 바래 가지고 희덕스이 하고 이러는 그태극기가 이렇게 밝아지니까 참 너무 좋더라고요. 참이 동해관이 이 코로나 때문에 오랫동안 지금 문을 닫아 놨잖아요. 하루 빨리 그이 코로나가 종식이 돼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이 동해관에 다시 찾아왔을 때이태극기를 보고 아, 참또 감회가 남다를 겁니다. 아, 저는 또그 하루 빨리 그런 날이 오기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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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청년들과 함께 착실히 준비해 가겠다고 전했습니다. 한국농업경영인 울진군연합회 제24대와 25대 회장단 이침식이 지난 23일 농업기술센터 3층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25대 신임 회장에 최웅열 회장이 취임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전국 최대 농민단체인 한국농업경영인 울진군연합회는 23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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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대 한농연 울진군연합회 회장으로 취임하게 된최웅열 신임 회장과 새롭게 취임한 읍면이사 및 임원단의 소개와 신임 회장 회장, 연합회기를 권수정 이임 회장으로부터 전달받고 새로운 제25대 한농연 울진군연합회 회장단의 공식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울진의 농민단체 협의회를 구성해서 소통 행정과 원활한 소통으로 농민에게 실익을 줄수 있는 예, 연합회장으로서 회원, 회원들과 회원 소통하고 농민의 마음과 회원의 마음을 아우수 있는 그런 회장이 되겠으며 농촌에 어떤 활력을 줄수 있는 그런 힘찬 일을 하겠습니다. 우리 군이 어려웠을 때 경상북도 한농연에서 많이 와 도와주셔서 거기에 대해서 도 고맙게 생각하고요. 또 25대 새로 취임하신 최웅일 회장님은 거의 40년간 이한농연의 일을 했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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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진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제25대 회장단 취임식 및 연시총회를 열었습니다. 제25대 회장에는 제24대 장광섭 회장이 다시 25대 회장으로 선출되어 제25대 회장단을 3년 동안 이끌며 울진군 농업 발전에 선봉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날 취임식 참석자들은 최근 울진군의 코로나19 확진자의 발생으로 모두가 개인 방역 준수 및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지키는 가운데 개인 마스크 착용과 체온 체크 등을 하고 최소 인원만이 참가한 가운데 간소하게 열렸습니다. 취임식 행사에는 전창걸 울진군수와 전우욱 농업기술센터장, 김경열 NH농협은행 울진지부장, 한농현 울진군연합회 최웅열 회장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졌습니다. 전창걸 울진군수는 제24대 이임임원및 읍면 회장들에게 공로패를 수여하며 그동안의 수고와 노고를 격려했습니다. 또한 NH농협은행 울진군지부와 한국농어촌공사 영덕울진지사에서도 감사패를 전달하며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어, 오늘 우리 울진군 농촌지도자 어, 연합회 회장단 어, 취임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울진군은 1947년도에 농촌지도자가 형성이 돼서 지금까지 잘 일해 이끌어왔습니다 우리 25대 장강섭 회장이 다시 이제 연임을 하게 됐는데 한 우리 580여 명의 울진군의 농촌지도자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촌지도자가 실질적으로 농민들이고 농사를 짓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농촌지도자들의 활동과 또 농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25대 장광섭 회장 취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장광섭 신임 회장은 새롭게 출발하는 제25대 신임군 임원과 읍면 회장들을 소개하며 지난 3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 한국 농촌지도자 울진군연합회를 이끌어 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이 코로나란 이 역경 때문에 정말 우리 농민들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기를 우리 농촌지도자회가 앞장을 서서라도 다 극복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그 농촌지도자 아직도 열심히 하기 때문에 아마 코로나도 극복하고 우리 울진이 잘 사는 막 농촌으로 탈북 탈바꿈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농촌 지도자는 진짜 흙에서 태어나서 흙으로 가는 우리 그농민의 지도자입니다. 그 지도자님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농업이 이렇게 많이 발전되는 걸로 또 믿고 있고 또 발전이 많이 되었습니다. 우리 농촌 지도자가 지금 25대에 지금 현재 취임을 하고 있는데 이취임한 분들은 진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있는 한 농민이 있고 농업이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가 존재한다는 것을 저는 항상 명심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의 수장으로서 우리 농촌지도자 회원들이 한 600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하고 농업센터하고의 업무와 기술과 이런 정보를 교류하면서 울진 농업을 발전해서 항상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국농촌지도자 울진군연합회의 제25대 회장단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면서 울진군 농업인들의 권익보호와 복지승진을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딸기의 재배농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3월부터 12월까지. 민간 전문가와 협력을 통한 스마트 정밀 환경관리기술 맞춤형 현장 컨설팅을 추진합니다. 울진군은딸기재배농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3월부터 12월까지 민간 전문가와 협력을 통한 스마트 정밀 환경관리기술 맞춤형 현장 컨설팅을 구해가량 추진합니다. 이번 컨설팅은 농업기술센터가 주관하고 시설원의 전문 컨설턴트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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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송 큰 줄당기기 민속놀이가 코로나19로 인해 2년째 열리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5일 월송 1, 2마을해관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큰 줄을 꺼내 복원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울진군 평해읍 월송 리마을에서음력정을 보름이면 행해졌던 월송 큰 줄당기기 민속놀이가 코로나19로 인해 2년째 열리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5일 울진군과 평해읍의 지원과 월송 큰줄 당기기 보존해주도록 월송 1, 리 마을 동해관 창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큰 줄을 꺼내 복원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내에 거의가 그 외줄인데 이 월송 큰 줄이 쌍줄이거든요. 이 쌍줄이 지금까지 보존되어 있다는 게 우리나라에 지금 몇안 남아있습니다. 다 그래서 이참 소중한 문화재를 우리 지역 주민들이 오늘 보세요 이렇게 많이 나오셔서 힘을 합쳐 가지고. 한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했어요. 그래이 줄이 방치가 돼가지고 뭐 곰팡이가 피고 그또그 썩고 이래가지고 오늘 울진군의 그 전장훈 군수님께서 이 월성 그큰 줄의 그 보존의 그 심각성을 그 인식하셔가지고 오늘 전 동민이 나오셔가지고 이줄 보수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날 복원 작업에는 월성 일리 마을 주민 3 0여 명이 참여해 새끼줄 고기와 천갈기 부패된 새끼줄을 잘라내고. 새로운 줄로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마을 동회관이 폐쇄되어 마을 주민들이 모이기 힘들었지만 최소한의 인원들이 참여해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마을 회관에 모인 주민들은 335짝을 지어 어린 시절부터 해왔던 손놀림으로 솜씨를 발휘했습니다. <놀림> 이으로 가라. 이네로 재밌었어요? 아, 기분 좋았지요. 우리 동민도, 동민도 많이 모였고 날도 따시고 일도 잘 됐고 이렁롱 일도 해 주도 기더더 좋네. <웃음> 술 만드는 거는 마음에 드세요? 오늘 술 예. 만든 거. 아, 술 오는 거, 만드는 건 만드는 건 마음에 들어요. 예. 잘 예. 만들었습니다. 예쁘게 된 건가요? 예? 이쁘게 된 건가요? 아, 이쁘지요. <웃음> 잘 됐습니다, 주롱이. 멋지게 됐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나이건가요? 제가 지금 80년 사는데 그때부터 한번 전설도 들었고 실제로보원하기는 70년대 초 그랬어요. 그래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지금까지 꾸준히 하고 있어요. 이거 이거 울진의 이거 놀이 문화는 이게 제 보존돼야 될 문화거든요. 이거 축제 문화랍니다. 이게, 이게 놀이 문화 중에도 축제거든요. 동민들이 그때는 울진 그 남부 그 메하에서부터 이게 남쪽 사람들 다 모여서 참여했다 그래요. 또한 전찬걸 울진군수와 방영서 평의장은. 작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잊혀져가는 울진의 전통문화인 월성 큰 줄당기기 복원 작업에 참여한 월성 1, 2마을 주민들의 노고에 감사함을 전하며 잊혀져가는 민속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데 노력해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주민들 하압하는 장소고요. 이제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앞으로 이걸 참 계속 보존하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어르신들이 전부 연세가 많고 이래서 이걸 앞으로는 우리 평야읍의 어떤 그 문화로 문화로 계속 발전 시계야 유지가 될것 같아요. 이큰 줄은 우리가 이제 일제 강점기 전부터 이것이 계속 역사적으로 이어내려온 아주 전통 깊은 그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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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줄 당기기가 재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쭉 이어 내려오는데 우리 이제 평해 단오제 행사 때이큰줄 당기기 행사를 요즘은 같이 하고 있고 이건 계속 이제 보존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존해도 월성 중에 큰줄 당기기 보존해가 있고 회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제 농사철 하기 전에 이 줄을 다시 정비해 두었다가 이제 그 단오 행사 때 다시 이 줄을 꺼내주고 큰 줄을 꺼내서 행사를 하고 또 이렇게 보존하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이것을 하나의 큰 행사로서 이제 울진군 축제로서 지금 키우고 있는 과정입니다 일제 민족 분열 정책에 의해 말살되었던 우리의 고유 민속놀이인 울진 월성 큰줄 당기기 놀이는 월성일리 주민들의 보원 노력이 없었다면 모든 이의 기억 속에서 사라진 지 오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월송 1, 2주민들의 평균 연령대는 60대에서 70대가 대부분으로 지금의 세대가 끝나면 더 이상 계승되지 못할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소중한 울진군의 전통 민속놀이 월성 큰줄 당기기 놀이가 사라지지 않도록 하루빨리 관련 대책들이 세워져야 할 때입니다. 봄을 가장 먼저 알리는 매화꽃이 가득한 매화마을 소식입니다. 울진군에 소재하고 있는 청솔 조경 최진혁 대표는 지난 26일 매화면 발전협의회에 500만 원 상당의 매화나무 800주를 기부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울진군에 소재하고 있는 청솔 조경 최진혁 대표는 지난 26일 매화면 발전협의회에 500만 원 상당의 매화나무 800주를 기부하였습니다. 기부받은 매화나무는 4월 8일 매화면 출모회의 때 7번 국도 매화면의 진입로인 매화인터체인지 부근의 식재 매화면을 찾는 관광객들과 주민들에게 매화의 향기 가득한 봄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울진에서 조경 사업을 하시는 최진혁 그 청소 조경 대표가 어그 옛날에 어르신들이 여기에 매화에 또 사셨대요. 그래서 어 매화에 대한 어떤 애착심을 가지고. 또, 저희들이 이런, 저, 사업을 하니까는, 또, 이렇게, 그, 요번에, 그, 저, 매실나무 한 800주를 저희 면에 기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 진짜 저희들은 고맙게 봤고요. 뭐, 전에도 저희들이 농가에서 이렇 헌수 받고, 뭐, 많이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조성됐는데, 어, 진짜, 뭐, 저희들은 생각지도 않았는데, 진짜 고마운, 그, 마음을 주셔가지고, 어, 저희들은 이제, 발전 예비에서 이제, 4월 8일날, 저 식목 행사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 우리 16개 마을 이장님들 하가, 그 우리 발전협의회 임원들 하가 해서 한 3, 40명 정도 해서 저를 그 우리 매아에의 도는 입구에 거기에 저희들 인터체인지 있는데 그쪽에다가 저희들이 식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물품을 기증하시고 또어 직접 또그 마을 각국에 협 같이 동참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어, 지금 주민들이 한, 한, 마음이 되어서 이걸 뭔가 마을을 가까야되겠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게 외부에서 이제 보는 시각들이 진짜 그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진짜 우리 마을에는 도와주고 싶은 어떤 마음들이 생긴다라는 어떤 그런,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그분들의 어떤 뜻을 저버리지 않고 저희들 마을 주민들은 앞으로 진짜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 진짜 이거 롤 모델이 될수 있는 그런 마을로 한번 가고 보려고 합니다. 진짜 이렇게 그 여러 곳에서 이렇게 도와주신 어떤 그런 부분들은 진짜 고맙게 생각합니다. 6월 그 말쯤 되면 매실을 수확합니다. 매실을 수확하는데 지금 저 매실인 이제 저희들은 뭐. 그, 친환경적으로 꽃, 꽃을 보기 위해서 매실을 가꾸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는 뭐약 같은 것도 저희들은 실제로 그 살포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어, 수확할 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은 많이 선호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골에서는 저거를 따가지고 팔 수는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어, 지나가시는 분들 뭐 조금 조금씩 직접 체험, 체험 삼아 조금씩 따가고 이래 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뭐 저, 그, 그, 그 자체가 저희들은 또 하나의 홍보 효과가 됩니다. 그래서 한 6월 말쯤 되면 수확할 때 나뭇가지는 부르지 말고 따가면은 괜찮습니다. 아, 매화면 자체가 원래 그 매화면은 매화로 유명하는 그동네고요 우리 제유대 어른들이 또 매화에 살던 그 고향이고 이래서 매화에 친구들도 매화에 또 많이 살고 있고 그래서 매화를 제가 저좀 매화나무 좀 부족하다 싶어서 기증을 하게 됐습니다. 뭐 기존는 나무도 나무지만 은뭐 추가적으로도 또뭐잘 갖고 왔고 예, 매화나무가 좀 매화나무로 유명한 동네가 될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청솔조경에 매화나무 800주의 아름다운 기부로 살기 좋은 청정마을 매화면이 더욱더 풍성한 매화꽃으로 아름다운 향기를 전해주는 매화마을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울진군 해양레포지센터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각종 체육 시설이 폐쇄되거나 문을 닫고 있는 가운데, 청정 울진의 가치에 걸맞게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해양 관련 레포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심 5m의 풀장에서 힘차게 내려가는 프리다이버의 모습이 멋집니다. 또. 한쪽에서는 스쿠버 다이버들이 편안하게 유형을 즐깁니다. 이곳은 청정울진에 자리 잡고 있는 울진해양레포츠센터입니다. 울진해양레포츠센터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각종 체육시설이 폐쇄되거나 문을 닫고 있는 가운데 청정울진의 가치에 걸맞게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해양 관련 교육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센터 자체가 뭐랑 이제 넓은 부지에 숙박도 22개의 이제 숙박시설이 있고 그리고 풀 자체도 우리가 38m에 18m에 그리고 깊이 5m의 잠수풀을 대형풀을 갖추고 있고요. 물도 이제 계속적으로 순환을 시키고 물관리에도 노력을 하고 물온도에도 우리가 연중 28도를 맞추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저희 센터에서는 프리다이빙이랑스크린스쿠버다이빙을 같이 겸해서 같이 할수 있는 원데이클래스라는 체험활동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삼박4일 과정을 해서 그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라이센스 취득반도 계속 운영하고 을 있고 앞으로 저희들이 이제 야간도 이제 날이 좀 따뜻해지면 은 이제 야간에도 충분히 이제 할수 있도록 이제 직장인들이 위해서 야간에도 할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도 계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자체적으로 이주에 한 번씩 전체 방역 소독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찾아오시는 손님들은 항상 입구에서 저들 체온 재고 그리고 방민록 작성을 하시고 손 소독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이제 개인 이제 위생에도 좀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울진해양레포츠센터는 2020년 울진군의 위탁을 받아 새롭게 시설을 정비하고 전국에서 유일한 해양 교육의 메카에 걸맞게 해양 수중 교육과 숙박 강의실 등 교육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현재 울진해양스포츠센터에서는 프리다이빙 교육과 오픈워터 스쿠버다이빙 교육, 오픈워터 체험 교육과 프리다이빙 체험 교육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교육생들은 교육 전 코로나19 개인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개인 마스크 착용과 체온 체크 등을 실시한 후 교육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여기가 울진 여기가 좋다 그래가지고 좋은 광상님이 다 있다 그래서 다른 데보다 시설도 낫다 그랬고 그 울진? 저는 여러 번 왔어요. 여기 네. 친구는 처음. 저기 뭐지 처음 왔고요 아, 음, 음. 이번에는 이제 처음으로 이제 스쿠버를 도전하게 됐죠. 이제는 물 속에서만 있으려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동안 답답했는데 그냥 뻥 뚫리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어, 저도 생각보다 왜냐하면 조금 겁도 나고 했는데. 어, 강사님도 너무 친절하고 시설도 너무 물도 춥지 않게 해놓으셔가지고 네, 너무 흡족한 수업을 받았어요 그 그러니까 다음에 또 계속 아마 취미, 새로운 취미생활이 하나 더 생기지 않을까 하는 예, 기대를 하고 있어요 정말 그냥 토탈로 봤을 때 거의 1위를 다 1, 1, 2, 2위를 이렇게 다뜨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일 좋은 시설이라고 또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다이빙 풀장도 5 m 풀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숙박과 식사가 다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곳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바로 앞에 또 바다가 있으니까 좀 날이 조금 더 따뜻해지면 바다까지 한 번에도 이용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너무 많은 인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조금씩 그 예약제로 운영을 하고 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붐비지 않게끔 조율을 잘 해주셔가지고 시간도 조금 오전, 오후 그다음에 어곧 있으면 또 야간에도 개장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사람이 좀덜 몰리지 않을까 싶어서 아무래도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또한 센터에서는 2주에 1회 풀장과 교육생 숙소, 강의실, 식당 등의 전문 방역업체를 통해 철저한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방역수칙을 준수해가며 조금씩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가고 있는 울진해양 레포츠센터를 통해 마음껏 다이빙할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해봅니다. 대한인명구조협회 대구경북지역은 지난 27일 울진해양 레포츠센터에서 2021년 인명구조원 갱신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26일 울진군 해양 레포츠센터에서 수상 안전사고에 실전 구조 능력을 갖춘 대구 경북 지역 인명구조요원들의 갱신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수상에서 익수자와 자신을 보호하여 수상 위험으로부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능력을 체계적으로 배양하고 있습니다. 이번 교육은 해이엘 hey A 소속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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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진소방서는 화재 발생률이 높은 봄철을 맞이하여 오는 5월까지 봄철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진소방서는 화재 발생률이 높은 봄철을 맞이하여 오는 5월까지 3개월간 봄철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봄철은 건조한 기후와 입산자 증가 등으로 실외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계절입니다. 최근 5년간 3월과 5월 봄철 기간 동안 경북에서 발생한 화재 92건 중 3월에 37.1%가 발생했으며 재산피해는 연평균 4억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울진소방서는 계절적 특성과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취약계층 및 펜션, 야영장 등 숙박시설과 공사현장 등 건축물 화재 안전관리와 산림 화재 대응 태세 확립, 코로나19 대응, 부처님 오신 날 화재 안전관리,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하는 등 화재 취약시설 안전관리 강화로 인명피해 최소화와 대형사고, 근절의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또한 2021년을 주택용 화재경보기 집중 홍보의 해로 지정하여 터미널, 다중이용시설 등 국민생활접점 지역에서 전방위 홍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김진욱 사장은 건조한 봄철에는 대형화 제로의 연소 확대 우려가 높아 집중적인 주의가 필요하다며 화재 예방에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홍보 등 소방 안전 대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삼월도 마지막 한 줄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삼월의 마지막 줄을 잘 마무리하시고 저희는 4월 첫째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